괜찮아 근데. 네. 우리 집에 있는 괜찮아, 괜찮아. 커피 빵이다. 저는 사실 이게뭐 샷을 내려서 먹는 커피보다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죠. 아니 원래는 옛날에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었는데 목이 별로 안 좋더라고 요 건조해지고. 그래서 라떼를 먹습니다. 제 스타일 아니에요? 제 스타일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 입고 다니잖또 이런 촬영을 해야 이러고서 또 입어보지 여기는 현재 저희 이집정규엘고 뭐. 사랑너연 네.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아우 고생들 많이 해주시겠어요 아침부터 너무 바빠서 <웃음> 뮤직비디오 찍을 어,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, 스태프 여러분들이 와서 스케줄 맞추는 게좀 어려웠고 또 중간에 다녀와야 돼요, 스케줄은. 어때? 아, 이런 걸 숨길 필요 가뭐 있습니까? 다녀오는 건 다녀오는 거지. 그죠? 여러분들 뭐 찾아 주시는데 다녀오는 건데해 네, 보겠습니다. 네. 네. 감독님 어서부터 시작해요. 안 였네. 옆에가 문제였네. 양 옆으로 이 너무 쏟아 쏟아 붓는데 너무 와. 아, 아, 네. 돌풍을 한번 맞을. 천천 맞지. 이 돌풍을 한번 맞을. 아비비 비 맞는 거 좋아하죠. 비비 비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비를 되게 좋아해요. 비 오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비를 맞는 것도 좋아했어. 그래서 어렸을 때 우산을 잘안 썼어요. 집에서 우산 갖고 가도 우산 안 피고 그냥 비 맞고 이래서그 신발에 물 들어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 우산이 물이 새요. 그게. 우산에서 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산 보수를 하는데 좀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? 꽃에, 꽃에 물 주는 비 오는 날때눈 오는 날비 오는 날 나는 비 소리가 좋은 것 같아 비에 맞는 그 어떤 물건들은 다 어디에도 비가 떨어지면 소리가 다 좋아 나는 부침게 붙여 먹는 소리랑 되게 비슷한 거야지 저는 어, 중간에 미리 잡혀놓은 일정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또 노래하고 와서 남은 촬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양은 어,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진행이 빨리 빨리 되고 있어서 어, 별 무리 없이 진행만 된다면 오늘 안에 끝낼 것같네요 남은 촬영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, 도, 도심에서 혼자 차 뒤에서 쓸쓸하게 있는 건가? 그런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s o 마지막 세트입니다. 1 2시간 넘었어요. 지금 다들 지칠 때가 됐는데, 뭐 뮤직비디오가 잘 나오고 있어서,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, 아직 텐션이 굉장히 좋으십니다. 좋은 뮤직비디오를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. 또 이런 것도 입혀보고 저런 것도 입혀보고 하겠다는 우리 스타일리스트분의 굳은 의지가, Itu 니다 m u